백목걸이 했다. 난 그건 백목걸이 했다. <웃음> 아까 엄마 집에 오다가 막 뱀이 어가지고 도망갔잖아 뱀이 어가지고 엄마가 막 도망갔다? 뱀뱀뱀 뱀이 뭔데? 낼름내뱀뱀 있잖아 기다란 거 기다란 뱀. 거 뭔데? <웃음> 뱀뱀 뭔데? 뱀막 기다려 움직여 낼람낼람로 거리는 거 있잖아 기억 안 나? 몰라. 아니, 아니. 도, 도망간 것 같아. 근데, 어, 또 어디로 갔나 엄마가 한참 도망갔잖아, 막. 너니어디 갔지, 그러면? 뭐, 다른데 갔겠지. 응. 엄마가, 자 어. 어. 이게 뭐야? 열어? 이게 꼬마뱀이었는데, 어, 무섭게 생겼더라. 어. 낼름낼름낼름 하면서? 있지? 뱀이 사람도 먹지 근데 어떻게 먹어 이빨이 뭘아먹어가지 먹지 어마어마하게 크지 이게 벌어지지 응리게물 아니야? 어? 젤리게물 아니야? 젤리게물이라고 쬐리게놀이라고? 뭐. 쬐리어놀이라고 어어 지어 어? 뱀이 왔어 우아으니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장난감. 장갈감이야, 이거. <웃음> 장난감. <웃음> 아유,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야아 으아! 아아아 <웃음> 언니가 사라고 한거야 이 사서 테리 보고 테리한테 보여달라고 아, 하지 마. 너 하지마 너 그랬잖아 나 땀이 안돼 테리한테 아, 왜? <웃음> <웃음> 네 관장님께 인사 아니, 아니. 콩담민 감사합니다. 준비! 네! 앉아! 일어나! 엎드려, 뻗쳐! 아니. 어어. <웃음> 어. 우와. 우와! 뒤돌아차기! 어. 뒤돌아차기! <웃음> 해봐.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엄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무섭다 엄마 한번 엄마 한 번만 엄마 한 번만 게 응. 그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하지 하지마마 <웃음> 마마 어, 언제 계속 깨달라고 그랬어. 어? 어, 날린 어, 거 아니야, 지금? 아! 어?